안녕하세요. 길입니다. 같은 비형이라도 부모의 혈액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모 모두 비형인비형 B형, 그리고 부모 중 한쪽이 O형인 비형입니다 부모 모두 비형인비형은 당연히 가장 전형적인 비형이 되겠죠. 이렇게 부모 모두 자기 혈액형과 같을 경우 혈액형 기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비형은 자신과 마음이 통한다 싶으면 매우 빠른 속도로 친해지고요.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곧바로 어색함이 드러납니다 표정이나 행동에서 바로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과는 관계 형성 자체가 어렵다고 할수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할 의사도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맞다 싶으면 굳이 애써서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타입이 자기와 잘 맞는 환경을 만나게 되면 네,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이 한꺼번에 발휘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B형은 자기와 맞는 사람이나 환경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면은 부모 중 한쪽이 O형인 B형 역시 비슷합니다. B형 O형 사이에서 태어난 B형입니다. 이 경우 초기에는 즉 어린 시절에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B형 자녀는 친구를 사귈 때 O형 부모의 눈치를 볼수 있습니다. O형 부모가 싫어하는 타입의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와는 잘 친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경험들이 B형 자신의 바이페이스적 기질과 결합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자신의 의사를 직선적으로 드러낼 뿐 아니라 순간순간 맺고 끊음이 분명한 행동 방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단력이 빠른 반면 신중함이 부족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 역시 자신과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뚜렷하게 갈리는 경향이 있고요 게다가 맞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변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대단히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타입의 B형은 강한 개성의 소유자로서 타고난 분위기 메이커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부모 중 한쪽이 A형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엔 부모 중 한쪽이 A형인 B형, 그리고 부모 중 한쪽이 AB형인 B형입니다. 먼저 B형, A형 사이에서 태어난 B형입니다. 부모 중 한쪽이 A형이죠. 이 B형은 겉보기엔 A형 못지않게 긴장감이 몸에 배어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 습득한 결과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B형은 성장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A형 부모의 디테일한 지적 내지는 잔소리에 적응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비형은 형식을 중요시하는 환경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상황에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타입은 첫인상과 친해진 후의 인상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가까울수록 본래의 타고난 기질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비형은 기본적으로는 모범생 스타일인데 의외의 면이 있어요. 의외로 터프하다거나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부모 중 한쪽이 AB형인 B형입니다. B형, AB형 사이에서 태어난 B형이죠. 자, 이 B형은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한 편이에요. 그러면서도 비교적 여러 사람과 잘 지내는 편입니다. 다양한 성격의 사람과 크게 무리 없이 지낸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모의 터치를 덜 받고 성장한 거라고 할수 있어요. 대체로 B형, AB형 부모는 자녀를 구속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이비형은 부모 모두 비형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a 비형도비형 기질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형과 a 비형의 차이 때문에 매우 가까운 거리와 적당한 거리의 관계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비형 부모를 통해서는 매우 가까운 거리의 관계를 그리고 a 비형 부모를 통해서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비형은 나름대로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는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비형 기질을 드러낸다는 거죠 부모 모두 비형 기질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식대로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타입은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서도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쨌든 부모 중 한쪽은 본인과 같은 B형이었어요. 그런데 부모 모두 B형이 아닌 경우도 있죠. 바로 이세 가지 경우입니다. A형, a 병 사이에서 태어난 B형, O형, a 병 사이에서 태어난 B형, 그리고 AB형, AB형 사이에서 태어난 B형입니다. 이렇게 부모 모두 B형이 아니라면 주인공은 성장 과정에서 외로움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원래 B형은 그렇죠. 외로움을 잘 타는 기질이 있다. 그런 얘기 했었죠. 먼저 A형, A병 사이에서 태어난 B형입니다. 이 B형은 기본적으로 A형, B형 사이에서 태어난 B형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가 A형 기질의 영향을 아, 좀더 많이 받으며 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형식이 중요시 되는 환경에 익숙한 B형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형 기질에 적응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히 이 B형, 즉 A형, AB형 사이에서 태어난 B형은 더욱 그렇다고 할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A형 기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보는 거죠. 이 타입은 지적이면서도 인내심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머리를 쓰는 일에 두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요. 이 B형은 A형 못지않은 완벽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O형, AB형 사이에서 태어난 B형은 교제 범위가 넓으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친분이 두터워 사람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타입은 B형, O형 사이에서 태어난 B형, 개성 강한 b 형 있었잖아요. 그 B형과 더불어 가장 직선적인 공격성을 갖고 있는 B형입니다. B형 중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O형의 영향 때문이죠. 그리고 이 B형의 부모는 서로 아주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O형과 AB형이에요. 이렇게 전혀 이질적인 부모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 B형은 다양한 사람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신 또한 전혀 이질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 모두 AB형인 B형입니다. 이 B형의 부모는 둘다 B형은 아니지만 B형 기질은 있는 사람들이죠. AB형도 B형 기질이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B형은 부모 모두 B형인 B형 및 B형, AB형 사이에서 태어난 B형과 공통점이 있어요. 이세 가지 타입은 부모 모두 B형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 타입은 대체로 B형 중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성장한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입 부모 모두 AB형인 B형 역시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비형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는 관계에 익숙해서 자립정신이 뛰어난 편이에요. 반면에 마음속으로는 외로움을 자주 경험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비형은 a 형에 비해 인간적인 정이 많은 편이죠. 자 이렇게 부모 혈액형에 따른 B형의 7가지 타입을 알아봤는데요. A형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기본 전제는 동일합니다. 부모의 영향만을 고려한다. 뭐 이런 식으로 3가지 전제를 말씀드렸었죠. 자, B형의 7가지 타입 한번더 정리해드릴게요. B형은 얼핏 보면 종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바로 마음의 움직임과 관련이 깊은 혈액형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언제나 자유로운 법이죠. B형뿐 아니라 A형도 O형도 AB형도 마음은 자유롭다는 겁니다. 혈액형과는 무관하게 마음이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비형의 경우엔 이게 실제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타 혈액형에 비해 높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비형 기질이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바로 이 비형 기질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형 구분에서 A형의 경우, A형 기질, 즉 거리두기 본능이 기준이 되었다면 B형의 경우엔 B형 기질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게 AB형 또한 B형 기질을 일정 부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리하여 B형의 유형은 부모가 모두 B형 기질을 갖고 있는 경우와 즉 B형이거나 AB형인 경우죠.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크게 두 타입으로 구분되는 거죠. B형 기질이 완전히 살아있는 B형은 부모 모두 B형인 B형 또는 부모 모두 AB형인 B형 그리고 B형 A 비형사에서 태어난 비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형 기질이 살아있는 전형적인 비형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움직임대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제약을 덜 받고 성장한 사람들이죠. 자연스럽게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부모 모두 비형인 비형이 가장 전형적인 비형 기질의 소유자겠죠. 그리고 비형 애비형사에서 태어난 비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도 비교적 다양한 인간관계에 잘 적응하는 면이 있다그랬고요 부모 모두 AB형인 B형 역시 자기 생각대로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의식이 높은 편입니다 AB형 부모의 영향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외비형들은 이와는 좀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이들은 마음의 움직임대로 행동할 때 주변과의 갈등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처 방식을 갖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형 기질이 변형되거나 약화된 비형들입니다이 경우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비형 기질이 A형에 의해 변형된 경우가 있고요. 비형 기질이 O형에 의해 변형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비형 기질이 A형에 의해 변형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B형, A형 사이에서 태어난 B형이 있고요. AB형, A형 사이에서 태어난 B형이 있겠죠. 자, 이 사람들은 AB형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파에 속할 가능성이 많은 B형들입니다. 제멋대로 B형이 아니라 예, 혼놀 B형이라고 그랬죠. B형, A형 사이에서 태어난 B형의 경우 A형의 틀, 시스템, 체계 뭐 이런 거에 익숙한 B형이겠죠. 가깝지 않은 사람들 대할 때는 주변을 많이 의식하는 편이고요. a 형 A형 사이에서 태어난 B형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B형 중에서는 조심성이 많은 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B형 기질이 O형에 의해 변형된 경우 B형, O형 사이에서 태어난 B형, AB형, O형 사이에서 태어난 B형입니다. 이들은 O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B형들이죠. B형, O형 사이에서 태어난 B형의 경우 마음먹은 대로 하기 위해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정이 많은 편이지만 가끔씩 O형 이상으로 전투적으로 되곤 합니다. AB형, O형 사에서 태어난 B형은 B형 중에서는 가정 내에서 가장 다양한 혈액형 관계를 경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평소엔 타인을 잘 이해하는 편이지만 때로는 충돌도 불사는 경우가 있어요. 즉,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다양한 타입의 비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비형 혹은 비형 남자 하면 좀 거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아마도 이것은 비형오형사에서 태어난 비형의 이미지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이 타입의 기억에 뚜렷이 남을 만큼 강한 개성의 소유자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오영편이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과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